이티제 오빠랑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으려나? 연락해봐야겠다 오빠 요즘 많이 바빠요? 음 그냥 그렇지 매일 아침에 학원 갔다가 밤까지 스카에서 공부하고 아 그랬구나 오빠 최근에 개봉한 헌트 봤어요? 예고편 이거요 어뭐 개봉한지 얼마 안 됐네 시간되면 보고 싶더라 오빠 혹시 스케줄 널널한 날에 이거 같이 보러 갈래요? 저 영화 티켓 두 장이 생겨서요 음 스케줄 잠깐 체크하고 다시 연락해도 될까? A few moments later 아 스케줄 체크했는데 일요일 오후에 괜찮을 것 같아 넨 그럼 일요일 오후 5시걸로 예매해 놓을게요 오늘 다시 청해 주시여서 겜스 헤네드 닭댁 J. Young San <laughs> Yul t o g Ha ISTJ YUI Honin Shin Go Hashi Gil V1 h a 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ib Hashi Mayan Secret Young San Bonin Dung Fan Young San Vlog ASMR Dung Total n e g a g i Benefit Yul New Lil s <laughs> u i t s u b n a d 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ib Haju Se Yor